인테리어 필름 77기 정은 씨 작품인데요 지금 가운데 중앙에 있는 가구를 안 하는 게 양쪽의 다른 거하고 비교했을 때이부분에 있는 몰딩들이 많아 가지고 몰딩 작업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몰딩을 위주로 해 놓은 작품입니다 이 정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힘들게 작업을 잘해 놨지요 네,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전해놓은것 같습니다.